우린 타구감을 혁신했습니다. 우린 얼라인먼트를 다시 정의했죠. 우린 이제 볼의 구름을 바꿉니다. 오디세이 웍스 마이크로 힌지 인서트 볼의 밀림이 길수록 볼은 퍼팅 라인에서 더 쉽게 벗어납니다. 이 새로운 인서트는 빠르게 탑스핀을 만들어 밀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볼의 직진성을 높여줍니다. 새로운 볼구름의 시작 오디세이 웍스 Odyssey.